우리가 요새들 보면은 부조조정을 당했다듯이, 그다음 제일 처음 하나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 채면은 그거 잘 알다시피 다 화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려한 벽수라고 해가지고, 화려한 수라고 해서, 왜냐면 하동 고만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좀 희망도 있고, 못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조금 지나면 이제 한두석달 지나면 이제 불백이 된다고. 해요. 이 불백이 면 누가 불러주는 백수 없는 백수 가겠네 <웃음> 그러다가 그다가 이제 4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말 마포 불백이 됐네. 마포 마포 불백. 마포 불백이 뭐냐면 마루라도 포기한 <웃음> 마루라도 포기한 불러주지않는백수 그게 세 가지의 그길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대개들 보면, 이제, 그, 마포 불백이 되게 되면은, 하나의 과정이, 돼. 대학교가 이제, 제일 처음, 제일, 제일 처음 들어가는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를갑다 하버드 대학교는 하도 바쁘게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몇달 지나면, 이제, 하, 뭐랄까, 라 뭐라, 하와이 대학으로 간다고 하와이 대학교는 무슨 대학교냐? 하루 종일 와이프만 따라다니잖아. <웃음> 그러다가 하이대학교가좀 지겨우면 이제 그 다음에 일본 동경대학교가 동경대학교 뭐냐면 동네 경로당 직그 다음에 가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이제 대게 그게 다음에는 한국대학교 방에 꼭 밖에 있는 거 이제 한국대학교에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서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 유명한. 에일대학교 간대. <웃음> 뭐냐면 항상 옛날 일을 회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웃음> 에일대학교인데, 예, 에일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 에일대학교 중에서도 맨 마지막 과정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는 있는데, 에일대학교 특수과가 있대. 그예일대학교 특수과는 뭐냐면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 아, 그게 좀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수준이 좀 높은 이야기. 옛날 좋은 일을 회상하면서 조용히, 그특수관는 특수, 조용히 자기 갈 길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없냐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고 내 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다 인간은 그게 우리 인간한테는 큰마물의 영장이 것이지 왜마물의 영장이 죽음에 대해서 고뇌할 수 있기때문에 마무리의 염재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고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줄랍다 응. 자기 수장을 지했든 화장을 하든 세할때 또한 뒤에 많이 날라가게 하죠 그 응. 나름대로 봤을 때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면서 생각하면서 응.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때 생각하는 동이에 우리가 인간이 마무리영염이됩니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